안녕하세요 여러분 살집 채널 아나운서 김수연입니다 오늘은 동천자이 2차 아파트 고층에 위치한 공급 134제곱미터 전용 104제곱미터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방 4개에 화장실 2개 구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실까요 이단지는 신분당선 동천역이 도보 10분 내외 거리에 있으며 홈플러스 CGV 등 편의시설이 차로 7분 거리에 있습니다 현관부터 살펴볼게요 양옆 벽면에 붙박이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한쪽 수납장 문에는 거울이 진짜 큼직하게 배치됐는데요 거울이 있으니까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느낌을 주네요 문을 열면 이렇게 팬트리 형식의 수납공간이 나옵니다 신발 이외에 실외용품 보관하기에도 참 좋겠어요 이쪽엔 행인 타입으로 된 고급스러워 보이는 신발장이 있습니다 우산을 보관할 수 있는 옵션도 보이고요 내부 수납공간도 무넉넉하죠 거실 화장실입니다 욕조, 세면대, 양변기가 깔끔해 대명사 화이트톤으로 되어있네요 거울은 수납장의 문을 활용해 배치했고요 대리석 느낌의 타일 인테리어가 고급스러움을 더하죠 형광과 마주보는 첫번째 작은 방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창이 크게 나 있는 방인데요 이 방에는 옆면도 수납공간으로 활용한 옷장도 옵션으로 제공되는데요 화이트톤으로 정말 심플하죠? 이야 한쪽 면에는 거울도 부착해서 화장대로 사용 가능하겠고요 내부도 뭐 미니멀하게 옷 정리하기에 실용적인 구조네요 창을 열면 푸른 하늘과 산의 조화인 바깥뷰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두 번째 작은 방입니다 이쪽 방에도 역시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동일한 위치에 창이 나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자녀의 방으로 사용하면 참 좋겠죠 낮은 편에는 알파룸 공간을 활용한 방인데요 딱 보자마자 투명하고 모던한 느낌의 중문 때문인지 홈카페나 서재로 사용하는 상상을 잠깐 했네요 이쪽에도 단지 내 조경이 한눈에 보이는 창이 나 있고요 자 이제 집의 하이라이트 거실과 주방 이동합니다 와 바닥이 대리석 소재인 듯 보이는데요 반짝반짝하고 고급스러움을 더하죠 주방쪽 식탁등이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식탁등을 통해 비치는 화이트톤 수납공간이 인상적이네요 중간 수납공간을 개방형으로 거울과 함께 만들어서 인테리어 효과에도 한몫하지 않나요? 주방에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마주보는 벽면은 냉장고를 두는 공간이 큼직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전자레인지나 밥솥 두는 공간 오븐까지 빌트인으로 되어 있네요 아일랜드 식탁이 분리되어 있어 개수대 쪽이 일자로 쭉 뻗어 있는데요 개수대 쪽에 조명이 따로 나있고 작지만 창문도 나있어서 환기에 용이하겠습니다 문열림 tv 시청 등이 가능한 시스템 컨트롤러도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이 화이트톤 수납공간과 어우러져서 고급스럽게 보이네요 식탁 가까이에 위치해서 요리를 하면서도 식사를 하고 있는 가족과 대화를 하기에 참 좋은 위치인 것 같아요 이쪽은 세탁실 겸 다용도실입니다 조리대로도 사용 가능한 수납장 배치되어 있고요 세탁기를 두는 곳에 선반도 센스있게 배치되어 있네요 창이 나있어서 환기 걱정은 없겠습니다 자 이제 주방과 대면형 구조인 거실 봐야겠죠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40평대 거실답게 참 넓어 보이죠 거실 바깥뷰도 한번 봐야겠죠 작은 방과 동일한 바깥뷰인데요 큰 창에서 보니까 시야가 확 트이죠 산이 보이는 바깥뷰라서 힐링이 되네요 아트월이 자연친화적인 느낌을 주지 않나요? 안방 옆에 홈 네트워크 시스템을 비롯한 컨트롤러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입니다. 안방에도 역시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요.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가 있습니다. 거실과 동일한 방향의 창이 나 있는데요. 거실과 이어지는 발코니입니다. 이쪽엔 실외기실 설치되어 있네요. 맞은편 드레스룸 이동할게요. 조명이 화장대 쪽에도 하나 더 있어서 굉장히 밝아 보이네요. 상판이 대리석 소재로 고급스러움을 주고요. 서랍장에 악세사리 수납칸도 되어있어요 수납공간에도 신경쓴 티가 납니다 이쪽에는 팬트리 형식의 드레스룸인데요 공간이 참 넉넉하죠? 안방 화장실입니다 아니 거울이 어디까지 있는거죠? 와.. 샤워부스를 제외하고 모든 벽면이 거울인데요 이쪽은 수납장 슬라이딩 도어에 배치된 거울입니다 세면대 아래에는 하부장도 설치되어 있고요 자칫 우드톤이 촌스러울 수도 있는데 대리석 상판이 고급스러움을 더하네요 세면대와 마주 보는 구조에 이렇게 샤워부스 있습니다 샤워부스 쪽에도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문 닫고 샤워하면 전체 바닥에 물이 젖을 일은 없겠죠? 자 여기까지 저희 살집 채널과 함께 동천자의 2차 아파트 공개 134제곱미터, 전용 104제곱미터 실내를 살펴봤는데요. 방 4개, 화장실 2개 구조였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